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경주 강동면 당굴에 있는 전원주택과 주말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은 포항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포항에서 안동 가는 국도입니다. 여기가 당구IC입니다. 이 여기 부분이 서포항IC입니다. 이 방향은 안강 가는 길입니다. 이 방향은 신강 가는 길입니다. 당구IC 부분입니다. 이 도로는 기계에서 포항 가는 길입니다. 이 도로는 안강과 신강 가는 길입니다. 달성사거리에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시면 뒤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달성사거리입니다. 달성사거리에서 신광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시면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이부분이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뒷 부분이 주택입니다 이건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당구IC입니다 당구IC에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성 사거리로 오신분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알람은 필수 입니다 공유는 선택입니다 모두가 무료 입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옥, 이 계단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요번에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앞부분은 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포항에서 기계 가는 도로입니다. 뒤쪽 도로에서 촬영했습니다. 여기가 주말 농장 할수 있는 땅입니다. 오늘 매멸 주택입니다. 뒤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마당입니다.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마당에 예쁜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상에서 촬영했습니다. 여기가 옥상입니다. 옥상에 조그마한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창고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붙여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옥상에서 촬영한 밤모습입니다. 도로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포항, 포항과 기계 안동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와 밤모습입니다. 거실 모습입니다.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온 곳입니다. 심야전기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화장실입니다 거실에 예쁜 화분이 있어서 한번 촬영했습니다 네이버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갔을때는 겨울철이라서 화단에 이쁜 꽃이 없어서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예쁜 화... 이쪽이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도 있습니다. 마당은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앞쪽을 보겠습니다. 이 도로는 포항에서 기계 가는 도로입니다. 현 지금 현재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또 뒤쪽에는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가 있으나 이 축사는 조만간에 이사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쪽에도 저는 주택이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집은 이쁘게 보이죠? 옆집입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뒤쪽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와서 이렇게 집으로 진입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주말농장이 있고 앞쪽에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주차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포항 기계간 도로입니다. 도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당구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420제곱미터 127병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주말농장은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00제곱미터 121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농업지능구역입니다 건축면적은 1 1 5제곱미터 35평입니다. 주용도는 주택입니다.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슬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두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는 방두개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창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방한개 주방, 거실, 화장실, 출입문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2009년 6월 3일입니다. 심야전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당은 잔디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마당에 가능합니다. 방향은 남량입니다. 내부는 아주 깨끗합니다. 경주시 강동면 당골이라 포항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말농장과 전원주택은 같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원입니다 이 영상은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전화 010-2487-001호 등록번호 4202-1236 주소 경북항시남구대1로9 5에서 정성들여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